안녕 오늘은 친구랑 같이 수다 떨면서 준비하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 내가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찍는 첫 반모 영상인데 그래서 좀 어색할 수가 있어 예전에 소개팅 메이크업 했었잖아 내가 그때 영상 너무 재밌게 잘 봤다고 또 해달라고 해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 2022년 본버전으로 첫인상에서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잘 보일 수 있는 룩을 한번 해보려고 해 머리를 지금 내가 감고 왔는데 영상 찍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의 다 조금 말랐거든, 생각보다? 근데 지금 딱적당해 완전히 다 마르기 전에 헤어 트리트먼트 좀 뿌릴게 이건 모레모 프로틴 미스트 팩인데 내가 탈색 염색에 붙임 머리까지 한 상태라서 머리털 상태가 지금 토리털보다도 못한 상태야 너무 뻑뻑하고 잘 엉켜서 꼭 이렇게 헤어 오일이나 헤어 팩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나는 이렇게 바르는 타입보다 뿌리는 타입이 스프레이 타입이 더잘맞더라고 그리고 예전에 인스타 스토리 본 사람은 알 거야. 내가 모레모 트리트먼트 사용한다는 걸 올린 적이 있거든. 진짜 내돈내산으로 써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그래서 이 헤어팩 나왔을 때도 진짜 기대하면서 써봤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너무 좋은 거야. 씻을 필요가 없는 노워시 트리트먼트고 일단 분사 면적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아서 바닥에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적당히 모발에 안개처럼 떨어져. 그리고 초경량 앰플 베이스라고 해서 머리가 떡지지도 않고 모발에 영양감을 주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줘. 그리고 향기 진짜 중요하잖아. 이거 뿌렸을 때내 남사친이 어? 너그 백화점에서 파는 향수 브랜드 있거든? 제이사. 제이사 향수 뿌렸냐고 물어보는 거야. 향수 같은 거 너무 좋아하는 향에 민감한 남사친이거든? 그 친구가 향기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뭔가 인정받은 느낌이더라고. <웃음> 괜히 나가기 전에 한번 머리 다 스타일링 완성한 상태에서 뿌리고 가고 이렇게 뿌리고 말려주면 내소염물 네, 같던 그 머리카락이 엄청 부드럽게 돼. 좀 차분해지고 윤기가 좀 생겨나. 이렇게 뿌리고 어느 정도 많이 뿌린 것 같으니까 이제 메이크업을 해볼까? 먼저 베이스로 헤이미쉬 아트리스 글로우 베이스를 발라줄 거야. 이게 헤미쉬에서 되게 밀고 있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 되게 좋다고 하길래 한번 써보려고 갖고 왔어 이게 되게 핑크색이거든? 피부에 톤업을 시켜주면서 자외선 차단도 해주고 이름이 글로우 크림인 걸 보니까 피부 베이스 화장할 때좀더 글로우하게 좀 빛나는 광채가 표현이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런 부스터 베이스인 것 같아 요즘 촉촉한 베이스가 유행이라 다들 촉촉하게 화장하잖아 나도 사실 간격 매트파였는데 요즘에 촉촉하게 하거든, 계속 맨날? 내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그게 이뻐보여서 나쁘지 않더라고. 뭔가 광이 있어야 피부가 좀더 좋아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커버를 해볼게. 쿠션은 나스 퓨어 레디언트 프로텍션 아쿠아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 골드 케이스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나스에서 보내줬거든? 이 나스께 내 피부에 진짜 완전 찰떡으로 잘 맞더라고. 피부 표현도 되게 약간 실키한 매끈함? 커버력도 적당히 있고 내 취향을 모아놓은 쿠션이야. 내가 지금 진짜 속상한 게 소개팅같이 첫인상을 보여주는 자리에서는 더 예뻐 보이고 싶잖아. 근데 그럴 때 피부 상태가 진짜 중요하거든. 다른 메이크업 진짜 다 예쁘게 잘 돼도 피부가 더러우면 그게 완전 예뻐보이는 느낌이 반으로 확 줄더라고 근데 여기에 왕서방 점이라고 하나 여기? 점은 아닌데 여기에 뾰루지가 나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없어진 상태거든? 짜증나 여기도 생기고 짜잘한 뾰루지들이 지금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사실 내가 연애하는 걸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내가 이별한 지 얼마 안 됐거든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아무튼 내가 헤어져가지고 요걸 만나러 가지만 그렇게 막 신나지가 않아. 사실 오늘 소개팅이라고 했지만 사실 친구 만나러 가는 거랑 다름없긴 해. 하지만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래도 최대한 설레는 느낌을 담아서 해볼게. 쿠션이 커버력이 좀 괜찮은 편이라서 이대로 끝내도 좋을 것 같지만 내가 아까 뾰루지랑 이런 흉터가 있다고 했잖아. 이것만 살짝 조금 더 가리고 가볼게. 코 주변이랑 이게 홍조나 다크서클 같은 부위 가려주기 좀 좋더라고 오늘 피부 컨디션이 내 생각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진짜 컨실러를 써주긴 해야겠다 옛날에 피부 망가졌던 게 회복이 잘안 되는 것 같아 뷰티 디바이스를 몇 개월간 좀 쉬어야지 다시 내 끼울 피부로 돌아올 것 같아 파운더로 눈썹 같은 부분 눈두덩이랑 좀만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 근데 내 주변도 요즘 봄이라서 그런지 소개팅을 진짜 많이 받더라고. 너애들도 요즘에 많이 받지 소개. 그래서 오랜만에 소개팅 컨텐츠를또 해도 괜찮겠다 해서 찍어보는 거야. 그리고 쉐딩을 해줄게. 난 사실 각 잡고 막남소받고 단둘이 그 어색한... 그런 자리를 즐기는 편은 아니거든 그래서 사실 그런 남소보다는 친구로 가볍게 만나는 그런 소개를 많이 받는 편이야 어디 그런 모임에 끼거나 아니면 은 진짜 뭔가 남소 느낌으로 받고 싶다 하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그런 친구들이 만들어주지 보통은 그냥 솔직히 남소라기보단 친구 소개지 첫인상에 잘 보이려면 뭐든지 또 과하면 안돼 왜 화장 세게 하면 이미지가 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얼굴 외곽도 갸름하게 만들어주고 그때는 소개팅 썰을 막 풀면서 메이크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풀 거를 웬만한 건다 풀다 보니까 오늘은 딱히 소개팅에 대해서는 썰을 풀게 없네. 뭔가 이별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하는 느낌인데 지금 나의 가장 최근 이슈는 그거기 때문에 이제 눈썹을 그려줘 볼게. 내가 얼마 전에 장원영님 커버메이크업을 하면서 눈썹을 오랜만에 좀 두껍게 그렸더니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 나는 좀 눈썹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어울리나 봐좀더 어린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약간 일자에 가까운 눈썹을 만들어줘야 돼 아이돌들이 보니까 그렇게 많이 그리잖아 아이 메이크업은 클리오 프로아이 유니버스 이터널 스페이스 이번에 클리오에서 나온 팔레트잖아 약간 외국 느낌의 여러가지 색이 담겨있는 약간 외국 브랜드 아이섀도우 팔레트처럼 여러가지 종류의 쉐이드가 있는데 그래도 좀 외국 브랜드보다는 활용 가능성이 많은 컬러들을 위주로 담은 것 같긴 해 외국 건 살짝 이거를 어디 쓸때가 있나 한 컬러들이 되게 많잖아 이런 종류가 많은 팔레트는 말했듯이 무난 이즈 베스트거든 무난무난하게 이 위액줄 위주로 사용해줄 거야 약간 핑크빛 애쉬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아주 야무지게 발라줘 볼게 내가 얼마 전에 이별을 했다 보니까 괜히 더 뭔가 아련해지고 그런 것 같아 밤에 특히 자기 전에 괜히 이별에 관한 인터넷 검색해보고 <웃음> 뭔가 그렇게 검색을 하면서 이런 걸 검색하고 있는 데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 그런 거 보다 보면 이제는 현타가 와 이걸 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더 슬퍼지기만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슬픈 생각은 또잘안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별하자마자 언니가 바로 달려와줘서 좀더 극복이 빨리 되는 것 같아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예전에는 그 슬픔을 만끽하려고 한건 아닌데 너무 의욕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그냥 집에 누워있기만 했었거든? 그래서 그때 옛날에 이별했을 때는 거의 막 우울증 비슷하게 왔었어 왜 아무리 전남친이랑 다시 이어지고 싶진 않아도 괜히 슬퍼지는 거 있잖아. 그렇다고 내가 술 취해서 연락하거나 그런 이불 발차기 할것 같은 짓은 안 했어. 너무 다행이야. 한번 끝나면 그냥 끝. 그리고 이 컬러로 눈가 주변에 음영을 더 줘서 좀 깊이감을 줘볼게. 그래서 포인트는 너무 칙칙해지지 않게 음영이 너무 그윽해지지 않게 해야 돼. 눈 앞이랑 눈꼬리 위주로 한 다음에 잔량으로 이 쌍꺼풀 위쪽으로 블렌딩 쌍꺼풀 선도 살짝 살아나면서 눈이 커 보이고 그윽해 보이거든? 이걸 언더 쪽에도 같이 해줘 삼각존에 발라준 다음에 이거를 살짝 옆으로 퍼트려줘 잔량으로 쓱쓱 이렇게 해준 다음에 눈 끝에 아이라인을 그려줄 곳에 이걸 쌍꺼풀 라인을 연장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잔량으로 삼각존에도 슬쩍 터치해줘 그리고 트윙클팝 페이스 플러시 팔레트 오 핑크풀 이거를 사용해줄 거야 트윙클팝이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펄감 위주 제품으로 유명하잖아 이번에 되게 실용성이 너무 좋은 팔레트가 나와가지고 가져와봤어 여기 있는 이 핑크색 두 컬러가 엄청 엄청나게 쉬머리한 느낌이더라고 펄 입자가 아주 고와 그래서 정말 내 피부 같은 윤광, 하이라이팅을 주기 좋거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에 발라볼게. 엄청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딱 생겨나거든. 뭔가 과하게 뿅 뽀용뽀용하게 빛나는 건 아닌데 이걸 눈 앞쪽에 또 포인트를 주고 아까 사용했던 쉐딩 컬러랑 이 팔레트 컬러를 섞어서 애교살을 강조해줄게. 요즘 애교살 메이크업이 유행이기도 한데 애교살 메이크업이 계속 계속 옛날부터 유행이잖아 그에다 지속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거 그리는 거랑 안 그리는 거랑 차이가 꽤 심해 중안부가 짧게 해주다 보니까 더 어려보이고 눈 크기도 훨씬 커보이고 얼굴이 꽉차 보이는 느낌이 들잖아 애교살을 이렇게 뽀용하게 만들어줬으면 여기 끝에 있는 화이트 펄, 실버 펄 이렇게 되게 클리어한 느낌의 펄을 사용해줄 거야 이건 오랜만에 보는 되게 깔끔한 느낌의 폴 같아. 이런 거 발라주면 은근히 되게 포인트도 아주 잘 되고 메이크업이 좀 청량, 깔끔한 느낌이 들더라고 이렇게 발라줬을 때 이런 느낌. 그리고 이 팔레트 쓰는 김에 블러셔도 지금 그냥 같이 해줄게. 이건 앞볼 위주로. 앞볼이랑 광대 쪽 살짝. 이렇게 웃을 때볼 쪽이 좀 빛나 보일 수 있게 생기가 은은하게 돌면서 광이 살짝 살아나거든? 사실 오늘 피부 상태가 좀안 좋아서 너무 아쉽긴 한데 피부 각질이 없는 날, 피부 상태 진짜 좋은 날 이거 발라주면 완전 예쁘거든? 난 살짝 오늘 자신감이 없다. 오늘 블러셔는 너무 진해지지 않게 살짝 은은하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 뷰러로 속눈썹이 딱 보이도록 지대로 찝어줄 거야. 뷰러가 이게 원래 되게 나랑 잘 맞았거든? 근데 요즘 따라 자꾸 살이 찝혀. 고장 났나? 다시 사봐야 될것 같아. 왜 이러지? 눈 모양이 바뀌었나? 뭔가 눈 밑이 살짝 심심하니까 여기에 있는 블루빛 글리터 섀도우를 눈밑에 살짝 콩 얹어볼게. 오늘은 펄 느낌이 화이트 그리고 되게 시원하면서 깔끔한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 그리고 이 팔레트에서 이세 가지 글리터가 담겨있는 애들은 파우더 타입이 아니라 살짝 크림 타입이야. 밀착이 진짜 잘 됐나? 너무 괜찮은데? 가라날림 제로야. 펄이 전혀 전혀 떨어질 일이 없어. 이렇게 하니까 애교살이 조금 더 살아났어. 진짜 예쁘다 지금. 카메라에 담길나나 이게? 되게 오묘하고 예쁘거든? 오늘 이 조합 너무 최고인데? 이제 디어달리아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눈매를 잡아줄게. 먼저 속을 이렇게 채우고 이것도 아주 얇게 채워줄 거야. 근데 눈꼬리는 가로 길이가 좀더 눈매가 길어보이게 시작점을 살짝 두껍게 그릴거야. 그래야 조금 반달 눈처럼 좀 상냥한 눈빛이 되거든. 가로로 눈이 길어보이면서 저번엔 내가 살짝 조금 새침한 느낌으로 아주 살짝 올려 그렸었는데 그것보단 살짝 뭔가 온화한 인상을 만들고 싶어. 왜 첫인상이 난좀 시크하고 쿨해 보이고 싶어. 이런 날이 있고 나 오늘 조금 나 착해 <웃음>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 오늘이 좀 착해 보이고 싶은 날.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는 친구 사귈 때 웬만하면 센 이미지보다는 좀 착한 이미지가 친구 사귀기 좋거든. <웃음> 당연히 소개팅할 때도 차가운 인상보다는 좀 상냥해 보여야 좀 다가오기가 쉽겠지? 이것도 워터프루프가 아니라 필름 타입인데 요즘엔 필름 타입도 굉장히 잘 나와서 굳이 워터프루프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아직 여름이 아니라서 그런가? 너무 건조해야지. 아까 머리도 감은지 얼마 안 됐었는데 금방 말라버린 것 봐봐. 그리고 나는 요즘에는 안 지워지는 그런 것보다도 좀 쉽게 잘 지워지는 게 좋더라고. 만사가 다 귀찮은 느낌 알아? 누구보다 심한 집순이라고. 이길 자신이 있을 정도로 정말 나는 히키코무야히키코무리그 자체. 조금 이런 무기력함을 극복해보고자 좀 밖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 이거는 물론 이별 전부터. 옛날보다 약속도 잡고 음, 움직였던 것 같아. 언더도 같이 해주고 아까 치크만 해주고 하이라이터는 전체적으로 안 해줬더라고. 그래서 애교살 밝힐 때 써줬던 가운데 핑크빛 컬러를 이목구비 하이라이팅에도 같이 써줄게. 이제 립만 바르면 되는데 립은 베이스로 우선 에스쁘아 꽃띠를 리플루이드 벨벳 세레나 디 컬러를 발라줄 거야. 이건 단독 사용으로도 너무 예쁜 애라서 내가 좋아하는 틴트인데 요즘에 벨벳 립을 잘안 바르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 이것도 약간 웜톤 쿨톤 안 가리고 되게 예쁘게 쓸수 있는 컬러야. 이렇게 연하게 발라주고 나서 뭔가 이대로 너무 괜찮긴 한데 아주 살짝만 발라볼 거야. 나스 에어매트 립 컬러 토탈 도미니이션 컬러인데 이게 내가 자주 바르는 그립 블러쉬 303 컬러였나? 그거랑 되게 비슷해 보이더라고 이거랑 같이 섞어 바르면 좀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약간 형광기가 살짝 도는 아주 맑은 레드 컬러야 근데 아까 베이스로 발랐던 컬러랑 조합이 너무 좋다 오늘 살짝 각질 데이라서 입술에도 각질이 진짜 많은데 이것도 살짝 블러 느낌으로 되게 파우더리하게 퍼져서 그래도 입술 상태를 조금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 오늘 좀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으로 해왔어 적당히 청순한 느낌도 들면서 살짝 대학교 바... 개강룩 같은 좀 심플한 느낌 머리도 조금 만져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살짝 심플하게 생머리로 가야겠어 웨이브하면 좀 화려해지잖아 아, 이렇게 헤어까지 하고 왔는데 제가 생머리를 하려다가 오늘 뭔가 살짝 웨이브 지는 게 낫겠는데 해서 아주 살짝만 물결 웨이브를 넣어봤어요. 자연스러운 곱슬머리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봤어요. 이걸 한번 나가기 전에 원래 더 뿌려주고 나가려고 했거든? 지금은 굳이 뿌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외출하고 나서 틈날 때한번 중간에 뿌리도록 하려고 이따가 가방에 챙기고 완전히 마른 모발에 뿌려주면 윤기도 좀더 사랑하면서 정전기도 안 나거든. 오늘 입은 옷이 니트인데 정전기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크거든. 아직 엄청 건조하잖아. 머리가 이렇게 해파리처럼 되면 안 되니까 이따가 뿌려줄 거야. 그리고 향기가 더 진해져서 나한테 좋은 향기가 나도. 그리고 이게 챙기고 나갈 때 너무 편한 게 여기에 잠금 장치가 있어. 툭 누르면 그냥 잠겨져서 안 나와. 가방에 넣어도 절대 절대 흐를 일이 없어. 이제는 준비를 다한것 같아서 나갈 건데 폴리와 백인데 내가 요즘에 데일리로 진짜 맨날 매는 학교 가방이야, 학교 가방. 아까 써준 립이랑 쿠션. 이거 두개 챙기면 될것 같아. 이렇 하고 나가고 거야. 악세사리는 예전에 이게 살까지서 구매한 목걸인데 너무 독특하고 예쁘지? 안지도. 실반지랑 이 파르테즈에서 구매한 반지야. 이거는 옛날에 스타일난다에서 구매했는데 지금 아마 없을 거야. 자라에서 구매한 셋업인데 오늘 상의 자켓은 안 입고 치마만 입으려고 이 치마바지야. 팬티볼 일이 없지롱. 오늘 밖에 살짝 쌀쌀하다 그래서 겉옷을 자켓을 하나 더 입고 나가야 될것 같아.